Staring out the window Reaching for a North Star Waiting just to wake up from this nightmare Where you could be right back in my arms Dancing to the limbo Stuck here in the middle You tell me that it's simple but I could paint A thousand different pictures of what is wrong back a couple dials we should throw them out because time ain't us o w but you fill me up and i can feel 짜잔 저는 이제 유튜브 편집을 열심히 해야 돼요 <웃음> 어, 그래도 이번 주는 제가 회사 적응도 하고 해서 일주일에 1영상 가능하겠더라고요 매번 이렇게 편집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 과연 내 영상이 재미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쩔 땐 되게 자신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조회수가 안 나올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아좀 재미없겠다 했는데 조회수가 잘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너무 컨텐츠에 대한 고민을 하기보단 일단 이렇게 <웃음> 꾸준히만 하려고요. 너무 여기 안 먹어 봤어요 저. 이거 랬나 맛있겠다. 사람이든 차든 주유를 잘 해줘야 돼. 주유만 하는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짠! 아, 달리전에 보러 왔어요. 이술은 심오하다 천재 <웃음> 같긴 해 진짜 <웃음> 이런 그림 그릴 생각조차 못할 것같아아날 따라와 응. 따라간다? 어 아, 그냥 와 빛의 전경을 깨우러 가볼게 네. <웃음> 내가 깨웠어 또 빛의 정령을 깨워볼게. 빛의 정령을 깨워볼게. 시원하게 깨워줘. 그렇게나? 아아 아. 아, 아. 오, 오, 오, 오. 남들은 다 흡수로 깨우는데. 소하 안녕하세요 어제 새어사 7기도 모두 끝나고 카톡으로 다들 인사를 하고 이제 소감도 나누고 <웃음> 이제 어제 그리고 또 백신 3차를 맞았어요 그래서 완전 뻗어 있다가 제가 좀 새벽 기상에서 유튜브 편집하고 이런 것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일찍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주말을 맞이해서 동생이랑 우리 양양이랑 카페에 가려고 해요 <웃음> 우리 양양이 나왔어요. <웃음> 우리 양양이예요. 그래서 동네에 괜찮은 카페가 있다고 해서 우리 양양이랑 동생이랑 가려고 합니다. 이 모자, 이 모자랑 양양이랑 커플 모자예요. 가볼까? 양양이 우리 사회성 없는 양양이 양양그 2만 원 앉아, 기다려. 진정해. 냥냥. 귀여워. 앉아. 내가 찍을게, 줘봐. 아, 아 그래, 봐아 양아, 맛있는 거너 너 우유 좋아하잖아, 양이. 이거 마셔봐. 아 이제 그만 좀 와라 너한테 그만 그만 좀 아이치? 네. 라이이야야언 봐봐 싫어하냐? 야 아, 언니 봐봐 야 아, 언니 봐봐 근데 너무 힘들어한다 음! 何か My angel in disguise You were a stranger Pulled m to the unknown You were the one I didn't know If you ever return I'll never let you 봐요. 야 넌다 어떻게야 너뭐보복인데아 어떻게 뭐 어게 아니지 네가 이쪽으로 와야지. 어 내가 너무 가고 있어. 마 어떻게? So tender, I could see it from the n d The only remainder is right inside my mind. Oh, sadly.